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이제 이사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나눠 드리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은 와서 가져가는 건 안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에게는 한명도 못 드렸는데 와서 가져가신 분들은 여러개 가져가셨습니다 예, 이거는 어, 체리들이구요 이쪽에는 그리고 얘는 다 수국들이구요 여기는 어. 씨앗들이, 작년에 했던 추목들이 씨앗이 퍼져서 또 나올 거고요. 얘는 자엽 안개 나무고, 어, 저기는 백목령, 자목, 어, 자목년, 일구. 그 다음에 얘는, 어, 미스김 라일락. 음. 그리고 저기는 왕벚꽃, 겹벚꽃 뭐, 삼벚꽃,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사무실에서 그때 꽃이 폈던 거 있죠? 예. 매화. 꽃을 피면 매화지만, 이렇게 열면 매실. 예, 메실도 열렸어요. 여기 뒤에 숨어 있죠? 예. 그러니까 여, 얘네들은 지금 복숭아인데 얘들도 지금 열매가 열리겠죠? 복숭아 열매도 제가 부비부비 해준게 너무 적기 때문에 어, 적지만 자주 오지 않으니까. 예. 이또 신비 복숭아? 어, 잘 나고 나겠죠? 음. 아쉽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 나라와 가지고 심었던 건데요 루프룸 단풍 나무라는 건데요 우리 이게 그이 근처에 어디선가 있나 봐요 그게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판매 안되고 있는 단풍 나무 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런거는 다예되고요 이거는 청이 단풍인가 그런 거였고 이거는 오렌지 단풍 일본 단풍이고요어 여러 종류의 단풍도 있었어요 이런걸 가져가실 수도 있을텐데 여기는 무궁화가 여러 종류가 있구요. 아, 여러 종류가 아니라 전부 우리, 국, 그,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 예. 그리고 얘들은 물을 제가 말려서 그런지 잎사귀들이 다, 아, 그, 가온, 비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애들이 그랬고, 어, 비닐하우스는 철거해달라고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서 이 안에 있는 게, 어,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블루베리. 블루베리 종류가 이름 모르는 거두 종류 두 개하고 스위트하트 블루베리. 그 다음에 어, 나눔 두개 했던 그 듀크는 저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 뭐냐면요. 캔베리에요. 캔벨. 캠베. 작년에 열매 먹었던 거고요. 뒤에는 달에. 쟤네는 어, 거의 좀비 식물 같은 복숭아. 복숭아도 열려, 열렸어요. 열매가. 네. 이거는 이스라지. 얘는 화살나무.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홍옥 어열그 꽃이 폈어요. 그래서 아까 부비부비 했는데 몇 개가 열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루비에스 사과나무 부비부비 했으니까 제도 열릴 거고. 예, 제가 부비부비 많이 못하니까 자주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 아쉽습니다. 이제 다제 손을 떠나요. 철쭉도 여러 철쭉은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나눠줬습니다. 어 그러니까 빨강색은 영산홍. 어 지금 자주색 분홍색처럼 보이는 거는 어, 자산홍이라 그러죠 이건 보리수 보리수도 열매를 제가 부비우기 해봤는데 꽃들이 너무 작아서 어려워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웃음> 어. 저 뒤에 가장 큰 화분이 어, 홍옥이에요 올해 꽃이 열렸네요 처음이에요 작년에 못 봤거든요 작년엔 알프스 오텀에 어, 화분에 제가 물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꽃들이 다 말라 죽어서 부비우기도 물론 못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 아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눔 해드리려 했으나 뭐세명밖에 아니어서 그랬나요? <웃음> 300명 모두에게 드리기에는 300개의 화분은 안 되니까 그거는 안 됐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 제가 누군지도 알려드리지 않아도 3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저를 어,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이사 갑니다.